교복 그 자체인 159한테 완벽하고 되게 휘뚜루 마뚜루 너무너무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고 핏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뽕을 뽑았거든요? 지속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어가지고 촉촉립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 요즘 되게 핫한 블러셔로 활용하기에 너무너무 귀엽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다소 오랜만에 찍어보는 저의 쇼핑 추천템 영상인데요. 지금 막 날씨도 풀리고 마스크도 벗고 이러면서 정말 새로운 뷰티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옷도 가벼워지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옷을 진짜 엄청 많이 사고 화장품도 진짜 많이 사고 또 뷰티 제품 신상들이 시딩이 진짜 많이 들어와가지고 되게 이것저것 많이 써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진짜 찐으로 잘 쓰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뷰티 패션템들로만 정리를 해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패션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정말 요즘 진짜 교복처럼 잘 입고 있고 이건 진짜 잘 샀다 하는 제품들만 몇 가지 추려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샵사이더를 정말 그냥 취미처럼 거기에서 옷을 진짜 많이 사요 왜냐면 나 세일을 너무 많이 하고 배송도 진짜 빨리 오고 광고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근데 이렇게 걸릴 때마다 전 들어가서 하거든요 먼저 요 카즈아님이 입어가지고 유명해진 요포켓 색깔 스커트를 샀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XS 사이즈를 사긴 했는데 생각보다도 기장감이 조금 짧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일단 컬러감이 진짜 너무 예쁘고 요런 포켓 부분에 있는 요런 디테일 일이 너무 포인트 되고 되게 귀여운 느낌? 그래가지고 스커트만 그냥 이렇게 입고 뒤에 그냥 아무 티만 입어도 되게 포인트 되고 그런 느낌이라서 얘 완전 완전 만족하고 되게 저렴하게 샀는데 아주 뽕을 뽑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제도 입고 나갔어요 또 샵사이더에서 이렇게 청바지를 구매했는데 제가 막 치마랑 탑은 진짜 많이 구매했는데 청바지는 한 번도 안 샀다가 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얘를 사봤는데 얘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이런 와이드한 느낌의 되게 낙낙한 그런 바지인데 제가 바지를 보통 26을 입는데 SX를 샀는데 되게 좀 넉넉하더라고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원단이 막 그렇게 엄청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정말 싼티 이런 느낌은 진짜 1도 안 나고 일단 핏이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얘도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자주 입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뭐가 묻고 난리가 났는데 아무튼 진짜 기장감도 따로 안 줄여도 될 만큼 159한테 완벽하고 너무 힙하다 그리고 진짜 편하다 되게 휘뚜루 마뚜루 교복템으로 입기에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얘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요 레그워머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하다가 내가 나이가 지금 29살인데 이래도 되나 싶어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딱 이걸 봤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싼 거예요. 막 쿠폰 이것저것 매겨 4,000원대에 구입을 한것 같은데 생각보다 한이 정도 길이의 레그 오머는 그냥 저 같은 일반인 분들도 통하기에 되게 무리가 없는 느낌이고 이 컬러감도 튀지 않고 되게 차분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이런 파키색 치마 미니한 기장의 스커트랑 매치했을 때 되게 포인트 내고 귀엽고 그런 느낌이라서 아주 아주 만족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레그 오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너무 길고 색깔이 좀 너무 튀는 그런 건 살짝 부담이 된다 하실 때 입문용으로 구매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아우터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플렉의 패딩을 한두날 전에 구매를 해가지고 저 겨울 내내 진짜 뽕을 뽑았거든요 요즘 이런 반짝반짝한 재질의 유광 숏 패딩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이거를 딱 봤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내 생각보다도 더잘 입고 다니는 정말 저의 교복 그 자체인 패딩입니다 이게 진짜 따뜻하기도 엄청 따뜻하고 이런 숏 패딩 잘못 입으면 갑자기 눈사람 되고 덩치 엄청 커 보이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되게 어 적당한? 귀여울 정도로만 이렇게 부풀려주는 그런 느낌이고 컬러도 검정색이라서 이옷저 옷에 그냥 걸치기에 되게 좋은 느낌? 그리고 이런 반짝반짝거리는 요 유광이 되게 과하면 엄청 싼티나고 까만 색깔 비닐봉다리 같고 좀 그런 느낌은 진짜 싫었거든요? 근데 얘는 딱 고급스러운? 그 적당함을 딱낄줄 아는 그런 유광이라서 진짜 겨울 내내 뽕뽑게 입었고 친구들도 제가 이거 입고 나가면 은너이 패딩 어디 거야? 진짜 예쁘다 이런 말에 많이 들었던 점. 저의 애착 패딩입니다 다음은 이인스턴트펑크에서 코트를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소매 부분에 로고가 민트 색깔로 너무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고 되게 롱한 기장감의 이런 코트예요 뭐 한치스 쿵걸로 사려고 했는데 그게 다 품절인 거예요 그래고뭐기로이 사이즈를 샀는데 막상 와서 입어보니까 오히려 좋은 느낌? 몸이 더날씬해 보이고 되게 포머랑 깔끔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었던 코트고 제가 키도 작고 상체에 살이 많은 타입이어서 코트를 사가지고 솔직히 마음에 들었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보기 드물게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핏이 진짜 너무 예쁜 그런 코트. 이것도 엄청 한겨울일 때는 잘못 입었는데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해져가지고 아주 뽕을 뽑고 다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방금 배송이 온 아주 따끈따끈한 아이템인데 요 카키포인트 레더 자켓인데 이렇게 아랫부분에 밴딩도 있고 좀 쇼트한 기장의 레더 자켓이에요. 근데 제가 레더 자켓을 진짜 좋아하기도 하고 검정색깔 레더 자켓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 카키포인트 검정색깔 레더 자켓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거 리오도 풀리면 바로 사야지 바로 사야지 하다가 품절이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난 너무 사고 싶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브라운을 샀는데 또 브라운을 사고 보니까 이거 되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 안쪽에 이렇게 안감 처리가 되게 도톰하게 돼 있어가지고 딱 지금 같은 날씨에 이런 얇은 이너 하나 입고 이렇게 걸쳐도 되게 따뜻하게 예쁘게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레더 자켓 같은 것도 진짜 잘못 사면은 엄청 비닐 같고 되게 싼 티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옷들은 진짜 그런 게 1도 없고 정말 이 가격대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핏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어디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가지고 블랙 레더 자켓은 많으니까 이렇게 톤다운된 브라운 하나도 갖고 계시면 되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의 교복템이 될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이 웨이크메이크 워터벨벳 비건 쿠션 저는 제일 밝은 요 19호를 쓰는데 이게 보시면 은 이렇게 되게 촉촉한 제형인데 마무리감은 뽀송뽀송하게 벨벳 제형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런 모공쪽 커버가 진짜 블러 처리한 것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쿠션으로 바른 거고 이게 웨메 쿠션으로 한번더 발라준 건데 확실히 좀 피부 표현이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된다님이랑 상은님이 개발 협업을 하신 쿠션이라고 해가지고 최대한 획기 안 도는 컬러에 성분까지 되게 신경 써서 만드셨다고 해가지고 되게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써봤는데 생각 이상으로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또제 피부에 비해서 이렇게 엄청 밝은 쿠션을 쓰는 편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동동 뜨는 거 하나도 없이 지속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었던 그런 쿠션입니다 좀 보송보송한 매트한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리는 그런 쿠션입니다 또 이런 쿠션 이랑좀 비슷한 질감으로 요즘 되게 핫한 이토니모리유리솜님이랑 콜라보한 틴트 이것도 출시 전부터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나오자마자 구매해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솔직히 전 컬러가 다 예쁘거든요? 근데 저는 확실히 쿨톤이라서 그런지 이 1호, 3호의 조합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것도 제형이 되게 워터리한 묽은 그런 제형인데 막 미끌거리거나 물기가 많이 도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사르륵하고 퍼지는 그런 되게 신기한 제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블러링 표현하기가 진짜 쉬워서 저는 1호로 이렇게 오버립 하듯이 전체를 잘 펴주고 3호를 이렇게 안쪽에 조금씩 덮 빨라줍니다. 1호랑 3호가 각자의 컬러에서 조금 채도만 조정된 느낌이라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줬을 때 진짜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정말 각질 부각, 주름 끼 이런 거 1도 없는 진짜 이렇게 약간 프라이머처럼 포슬포슬한 아기궁둥이 같은 그런 제형이라서 특히 1호 컬러는 블러셔로 활용하기에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너무 예쁜 그런 틴트여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는 틴트입니다. 다음은 요즘 핫 이 촉촉립 어뮤즈 젤피 틴트인데요 저는 컬러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 6번 서울갈 컬러를 제일 많이 바릅니다 저는 진짜 패키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장난감처럼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엄청 수분감이 낭낭하게 올라오는 되게 촉촉한 제형인데 보통 이런 촉촉립들은 약간 컬러감이 잘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이렇게 살짝 톤다운된 핑크 컬러가 되게 되게 진하게 발색도 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착색도 진짜 완벽하게 되는 편이거든요 그냥 발라도 예쁜데 이 어뮤즈에서 나온 립스머저 이런 복숭아빛 도는 컬러인데 이거로 오버립을 한번 깔아주고 그 위에 올리면 훨씬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입술 외곽을 조금 벗어나게 내 립보다 두껍게 이렇게 해주면 입술이 진짜 복숭아빛으로 확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엄청 영역이 확장돼가지고 그리고 이 위에다가 올려주면은 요런 진짜 쫀쫀한 광택의 글로시리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대박인게 그 촉촉립 치고 지속력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쫀쫀한 젤리광이 더 올라오고 색깔이 조금 더 진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스크도 벗고 촉촉립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지속력, 발색, 광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완전 추천드리는 그런 틴트입니다 이거는 너무 뻔한 템이고 너무 유명 템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리려다가 이 투쿨포스쿨 프로타즈 펜슬에 그나마 최근 나온 컬러가 이 10호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컬러별로 다 있는데 이게 진짜 진짜 예쁜데 이거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컬러가 이런 되게 통 다운된 무화과 빛 엄청 밝으레한 되게 차분한 그런 컬러예요. 근데 얘가 뭐가 좋냐면 일단 어디에 발라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애교살용으로 이렇게 깔아줘도 울먹울먹한 사연 있는? 진짜 갑자기 없던 차연함을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게 컬러가 되게 차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볼터치용으로 활용해도 진짜 예쁘고 질감이 사걱사걱한 느낌이라 베이스도 하나도 안 밀리고 이렇게 립 라인 경계선 오버립하기에도 되게 좋아가지고 이거는 진짜 만능이다. 이 <웃음> 투쿨포스쿨 프로토즈 펜슬을 사야되는데 딱 나는 하나만 살수 있다 하면은 저는 2 0호를 완전 추천드리고 진짜 얼굴 5만 대다 발라도 다잘 어울리고 활용도가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진짜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얘도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은 유일한 스킨케어 제품 요 브링그리 티트리 시카포어 클레이팩인데 이게 요 디렉터파이님이랑 개발한 정말정말 순한 비건 클레이 모공팩인데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슈렉팩 있죠? 그거 약간 순한 맛 버전? 알맹이가 없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건 뭐 올리브영 1등 하고 있고 디렉터파이님이랑 만들어가지고 성분도 당연히 좋고 있겠죠? 솔직히 오늘은 색조랑 패션템만 추천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 디렉터파이님 요거 촬영할 때 제가 현장 스텝으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촬영을 하면서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제품 인서트 컷도 찍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정말 진리게 사용을 해봤는데 솔직히 모공팩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피부가 너무 화한 느낌이 들고 막 자극적이고 이럴 수가 있는데 얘는 제가 진짜 손등 몇십 번을 올려도 하나도 안 따갑고 되게 순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올리면은 되게 시원한 그런 쿨링감이 는데 그게 막 되게 인위적인 막 화한 그런 쿨링감이 아니라 이 티트리 성분 자체가 되게 시원하게 피부를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그런 성분이라서 좀 모공 이런 거 케어를 하고 싶은데 내 피부가 좀 많이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되게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헤라 이 립밤인데요. 제가 요즘 입술에 각질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립밤을 진짜 이것저것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립밤입니다. 컬러는 진짜 살짝 은은한 핑크빛 빛 도는 이런 뽀용뽀용한 그런 컬러고요 일단 얘는 보습력이 진짜 좋고 이렇게 올렸을 때이입는막 이렇게 환한 립밤을 되게 싫어해서 그런지 이거는 발랐을 때 제형이 진짜 이렇게 슥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발려가지고 입술이 진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컬러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집에 있을 때도 많이 바르는데 이렇게 메이크업할 때 베이스 립을 깔아놓고 그 위에 올리면 은이 헤라 립밤이 이렇게 막 같은 걸 씌워주는 느낌이 들면서 지속력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이렇게 핸드크림 까지 주는 구성으로 나와가지고 되게 호불호 없이 친구한테 선물하기 좋겠다 이래갖고 애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줬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사인 지인한테 선물을 줘야 하는데 적당한 걸 모르겠을 때 주면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했었던 제품들 써본 제품들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맨날 맨날 쓰는 그런 제품들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날씨도 풀리고 마스크도 벗고 이러다 보니까 저처럼 막 이것저것 구매하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쇼핑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